베이니부자면 리치 베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따란 이제 거 빼빼로데이죠 빼빼로데이를 기념해서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일단 요 친구들은 이번에 나온 신상이에요 빼빼로데이를 저격해서 나왔겠죠 인절미 맛 더블 딥이라고 하고요 요 친구는 리치 초코 더블 딥이라고 합니다 일단 나는 인절미 맛 제 좋은 기억이 없어갖고 약간 자 인절미 맛부터 오픈해보도록 할게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향은 오! 인절미 생각보다 되게 찐하게 나요 인절미 냄새가 오! 맛있다 오 근데 되게 맛있어요 음, 단면 이런식으로 되어있거든요 초콜릿이 되게 두꺼워 두꺼워 저 사양하지 말고 드세요 맛있습니다 맛있죠? 괜찮은 맛이야? 맛있네어 <웃음> 진짜 저사람 너무 저사대 화이트 초콜릿에 인절미가루 약간 쓰갖고 어좀 유튜버 같아. 같아 얘 진짜 맛있다 아 얘는 근데 따로 사먹을 것 같아 리뷰가 아니라도 굳이 신상이 아니라도 롱런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러네 이거 한 백에 다섯 개 들어있거든요? 두 백하면 열 개잖아 1500원에 열 개? 피디님 말이 맞다 비싸긴 하다 비싸긴 한데 맛있어 청평은좀 뭐 이따로 미루고 다음 제품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리치 초코 더블 딥 가져왔습니다 얘도 두개 들어있고요 이거 자체는 틀은 똑같은 것 같아요 초콜릿이 발려있고 두꺼운 막대에 먹어볼게요 오! 이거 초콜렛막 엄청 얘는 초콜렛 안에 있는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얘는 알것 같아요 두 겹의 그 맛이 그리고 다크 초콜렛 맞는 것 같은데 엄청 진해요 카카오가 어, 56% 정도의 맛이야 <웃음> 정확히 생각보다 입에 쌉싸래한 맛이 약간 오거든요 구매하실 때 참고해야 될것 같습니다 비린님 드려볼게요 괜찮죠? 약간 되게 진한 초콜렛맛이나요 빼빼로 라기보다는 다른 과자의 느낌이 좀 강하긴 해 뭔가 새로운 이게 뭐 빼빼로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지만 근데 다크 초콜릿 향이 너무 쎄고 밑에 있는 화이트 초콜릿 향이 거의 붙쳐요 그런 것도 있긴 해요 좀아쉽왜두 겹인지 잘 모르겠다 약간 비율이 아쉽긴 해 보면 다크 초콜릿이 좀더 두껍고 화이트 초콜릿이 진짜 얇게 있어요 오히려 반대가 됐으면 훨씬 더 부드럽고 좀 달달하고 그런 맛이었을 것 같아 이종 아... 밖에 없으니까 그런거 한번 해보자 뭐가 더 맛있었는지 둘이 한번 투표를 해봅시다 일단 저부터 할게요 저는 사실 인절미 맛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노 친구가 좀더 맛있고 깔끔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인절미 맛이 과하지 않고 그리고 노 친구는 맛은 있어요. 맛이 없진 않아. 요것도 사실 시중에 있는 그냥 빼빼로들 보다는 훨씬 맛있고 저는 이걸 더 선호할 것 같은데 비율이 조금 아쉬워요. 진하고 약간 쌉싸래한 걸 노렸나 싶을 정도로 다크 초콜릿의 비율이 좀더 높아요. 근데 쌉싸래한 맛을 노리는 건 괜찮은데 그럼 더블 딥으로 나올 이유가 약간 퇴색된다 의미가? 그런 느낌으로 평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피디님 어떻게 더 좋으셨나요? 어? 이 친구가 이대형으로 승리를 했네요 <웃음> 사실 뭐 청평을 굳이 이미 너무 많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청평을 굳이 안해도 될것 같아요 별점만 매깁시다 별점만 인절미맛 4점 5점 만점이에요 이 친구 근데 또 그런건 있어 얘를 먼저 먹었으면 얘가 훨씬 괜찮았을 것같다는 생각을 하긴 해 근데 그래도 맛이 아쉬운건 아쉬운거죠 2.5점 드리겠습니다. 빼빼로데이 사실 뭐 상술이다 그런 거 챙기지 말자 뭐 동업인 가래떡의 날로 챙기자 그런 말들 많지만 그래도 아마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좀 설레는 그런 날이 아닌가. 내가 그러니까 고백도 하고 발에 초콜릿 싹 돌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애한테만 좀 특별한 걸로 원래 넣고 뭐 편지도 넣고 뭐 그런 것이지. 잘안 여러분 안녕 <웃음> 우리나라 과자가 가성비 따질 그건 아니네 이미 근데 무슨 말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과자 업체